여기는 네. 8이잖아요. 그럼 8cm라고 해요. 아~~ 8cm? 여, 여기도 8.. 네. 0,8이니까 여기도 8이라고 해서 여기 8cm라고 해요. 아..네? 음.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점..피는? 네? 음.. 점..피는? AB, AB의 중점이 있을 때. 네. 이거는, 네. 어, 그럼 여기까지는 4라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근데 중점이 뭐예요? 중요한 점이에요? 아니요, 가운데 점. 어떤 변을두 아. 아. 개로 정확히 나누는 점인데, 아. 여기가 4 c m 8cm니까 정확히 12cm이고, 3초, 3, 1초 3cm, 3 정도 가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아. 자니까